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자들도 요 내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유난히 잊혀지지 않는 남자가 있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미 인연이 끝났긴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어디서든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그것처럼 남자에게도 요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여자로 기억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남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예뻤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여자가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착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잠자리에서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앞에서 말한 이 경우들이 각각의 남자들의 마음속에서 잊지 못하는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남자에게는 그리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쉽게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자로 기억되는 여자는요. 남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려고 하고요 여자 자신의 아픔을 숨기면서까지 애써 웃어주는 그런 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여성분들이요 남자들은 가장 예쁜 여자를 잊지 못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거나 첫사랑을 잊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남자들은요 자기가 여자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맞춰주면서 그렇게 연애를 하게 했던 여자는 생각보다 쉽게 잊어요 왜냐면 그런 여자들은 요 결국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여성분들은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주는 모습에 사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맞추고 희생하는 것을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부터 받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나에게 엄청나게 잘해온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되지 그래야 내가 호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정상적인 연애고요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애의 정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거란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게 일반적인 걸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연애는 흔하고 요 일상적인 거라서 반대로 남자에게는 딱히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요 물론 남자들 중에 워낙 먹튀도 많고요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잘해주다가 호우가 되신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내 남자가 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린 적어도 내 남자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계속 잘 가고 싶은 거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그 노력의 기준이 결국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국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자기도 참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남자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남자에게 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는 바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해놓고 그걸 남자에게 인정해 달라고 또는 노력했다고 라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남자에게 부담만 되고요 불편한 마음만 갖게 하는 거거든요 내 남자가 제법 괜찮은 남자라면요 내가 어떤 순간 남자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나 남자에게 잘해줬던 마음들을 고마워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제법 괜찮은 남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돌려주려고 또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남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자는요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속상한 기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티내지 않고 넘어가거나 웃어주고요 그러면서도 남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모습을 늘 보여준단 말이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요 남자 자신이 원치 않아도 요 혹은 자기가 그걸 싫어해도 요 여자가 원하면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남자 자신도 요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자의 비위를 맞춘다고요 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요 그런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 남자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겠죠 그 말은 여자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런 남자를 여자인 내 입장에서 제법 괜찮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상대를 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적용해서 여자를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남자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요 거꾸로 여자가 남자에게 해준다면요 남자가 바라는 궁극적인 매력을 갖춘 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는요 아주 특별하다는 걸 거고요 아주 특별하다는 건 흔치 않다는 거겠죠 이 말을 되짚어 보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고요 또다시 그 말은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내 남자의 속마음을 모르면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죠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요 내가 연락하는 걸 좋아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도 남자친구에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걸 거고요. 내가 또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요. 상대가 기념일을 특별하게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겠죠. 로맨틱하고 섬세하게 선물과 기념일을 챙기고 연락을 할 때마다 살갑게 나를 대해주고 늘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는 그런 남자를 여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남자가 나를 대하는 연애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 마음속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무언가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